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은 지금 트럼프의 트윗 하나로 발칵 뒤집혀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가 조금 전에 11월 대선을 연기하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를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 상당히 타당한 이유를 제시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이는 것을 피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전역에서 우편 투표 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그런 와중에 우편 투표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사기 투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기 잠깐 읽어 보시면요, 이 트럼프가 지금 이세 시간 전 정도 되겠습니다. 아홉 시 사십육 분 조금 전에 이걸 올렸단 말이죠. Uh, with u n v e r s a l mail-in voting. 그러니까 이게 우편 투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국적인 우편 투표 때문에 t w e n w will be the most inaccurate, fraudulent election in history. 2020년의 선거는 역사상 가장 부정확하고 가장 사기적인 선거가 될 것이다. 어, uh, delay the election until people can properly, securely and safely vote. 그래서 사람들이 적절하고 안전하게 투표를 할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연기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이 첫째 의문이 드는 것은 그 거기 트럼프가 자신이 선거를 연기하고 싶다고 해서 연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상하 양원이 의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거를 트럼프가 왜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것이냐 여러 가지의 설들이 지금 생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2018년도까지 미국의 경제를 오바마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중국을 완벽히 몰아붙이고 무역적인 전쟁을 거쳐서라도 중국을 완전히 아웃시키고 미국의 경제를 혁혁하게 끌어올렸단 말이죠 누가 봐도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됐습니다. 예, 오바마 때는 미국의 법인세가 35%였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21%로 줄이고, 2018년까지, 2019년들은 20%로 줄이고,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15%로 줄인다. 이게 트럼프의 목표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기업인들의 천국이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다열어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저절로 공장들이 들어오고 기업들이 미국으로 다 되돌아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은 인력이 부족할 정도로 완전 고용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쩌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 반대로 가고 있죠. 법인세를 22% 했다가 25%로 올리고 그리고 지금도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들을 굉장히 많이 만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잠깐 얘기가 겉으로 샜습니다만 사실 트럼프는 재선을 할수 있는 확고한 바탕을 쌌어요. 그런데. 중국이 실수인지 고의인지 모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려지게 되고 중국이 고의로 WHO에서 팬데믹 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그 팬데믹 선언을 시진핑이 한 달이나 지연시키도록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또 나중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트럼프는 재선은 따놓은 당선이었어요 역대 경제를 망친 대통령은 재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시가 그랬었죠. 클린턴한테 뺏겼죠. 경제가 나빠져가지고 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들을 쭉 보십시오. 어, 트럼프는 재선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지금 재선을 눈앞에서 뺏기게 생겼어요. 경제가 지금 추락했고 경제를 오픈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를 트럼프 당신은 받아들일 것이냐? 근데 기자들의 그 질문의 접변에는 트럼프가 지금, 어, 조 바이든에게 두 자릿수 이상으로 지금 밀리고 있다. 이런 걸 전제한 채 받아들일 거냐라고 자꾸 물었단 말이죠. 근데 트럼프가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객관적인 팩트니까 어차피 어,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기분이 안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듣고 싶은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어, 듣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그러나 팩트를 알고 있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트럼프는 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는 답변을 안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은 트럼프의 이런 이야기는 선거를 연기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안될 거란 걸 알면서도 연기하자. 근데 연기를 안할 경우에 우편물 투표가 전국을 휩쓸 가능성이 있는데 그 관리나 외세의 개입 가능성을 이것을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된다. 에, 이거는 전례 없는 외세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 외세란 여기서 중국일 가능성도 있고 러시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재선되기를 바라지 않는 어떤 세력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외세의 개입에 의해서 전례 없는 역사상 최고의 부정선거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는 어,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트럼프의 이면에 이런 얘기를 부각시키는 이유는 트럼프는 한편으로 이번 선거가 약간 자신 없다는 것임은 분명한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 선거에 그다지 큰 자신감은 없어 보이 자신 있어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지 않겠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시각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나라도 사위로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관한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또 드러나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이 관심도 안 가져주고 해서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내리 속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거 사기가 있다는 게 말이 돼라고 생각해 버린단 말이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시작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민주 정권이 들어서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말이나 돼?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정선거를 믿든 안 믿든 적어도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법원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여주지 않는 증거 중에 일부 그러니까 개숙이라든가 서버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증거 보전하겠다는데 그런 것은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혹을 계속 불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미국이란 나라도 그런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대통령의 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가능성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트럼프는 자신이 질 경우에 선거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첫째는 그래서 이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우편 투표가 부정일 수 있고 그 부정 선거를 자신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언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 트럼프의 이 트윗이 단순히는 트럼프가 한번 해본 말이겠다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폭발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 조야 정계에서 굉장한 파이어스톰이 토될수 있는 그런 그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뉴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는데 중요한 것은 요 미국이란 나라도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찬란하게 꽃피는 미국이란 나라도 이럴 수 있는데 그 밖의 나라는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그런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어, 부정선거를 전자적인 방식으로는 가장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기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눈으로 셀수 있도록 표가 너무 빨리 넘어가서 이 표가 어디로 넘어가는지 안 보이는 그런 것도 안 된다 이렇게 채택하는 나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손으로 이게 몇장 어디에 기표된 게 어디로 가는지 이게 느리더라도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전 세계의 부정선거를 우려하는 나라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자어 어쨌든 간에 빨리 법원이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빨리 확인해 주기를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자 뉴스를 BBC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걸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목은 이렇게 뽑았죠. 제목은 Donald Trump suggests delay to 2020 U.S. presidential election.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2020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연기를 어, 제안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화면을 좀 어둡게 해서 he floated a delay until 언제까지? People could properly, securely, and safely v o t 사람들이 적절하고 안전하게 선거를 할수 있을 때까지 연기론을 띄웠다 이 말이죠. h e r e is little evidence to support Mr. Trump's claim. 트럼프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But 그러나 he has long railed against mail-in voting. 그러나 트럼프는 오랫동안 이일인 보팅, 그 우편 투표에 대하여 오랫동안 붕괴해왔어요. w h i 바로 이메일투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he has said, 그가 말해온 바 would be susceptible to fraud? fraud는 여기서 사기란 뜻이지만 부정선거를 얘기합니다. 부정선거에 취약할 수 있다라고 그가 말해온 바로 이 매일인 보팅, 우편투표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는 붕괴를 표시해왔다. 이 말이죠. US states, 미국의 여러 주들은 want to make post-voting a l 이 우편 투표를 easier, 보다 쉽게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Due to public health concerns, 이 공중 보건 우려 때문에 말이죠. Over the coronavirus pandemic,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때문에 말이죠. Under the US Constitution, 미국의 헌법 하에서 Mr. Trump does not have the authority. 트럼프는 권, 이런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권한이냐면 to postpone the election himself. 선거 그 자체를 연기할 그런 그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Any delay, 어떤 연기라도 would have to be approved by Congress. 의회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the president, 대통령, does not have direct power over the two houses of Congress. 상하 양원의 직접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What did Trump say? 트럼프는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 In a series of tweets. 일련의 트윗에서 어 미스터 트럼프 said 트럼프를 말했습니다. universal mail in voting 이 광범위한 그런 그 전국적인 이 우편 투표라고 하는 것은 would make November's v o t 11월의 대선을 the most inaccurate 가장 부정확하고 fraudulent 사기적인 그런 선거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만들어 버릴 would make 만들어 버릴 것이다. and 그리고 a great embarrassment to the USA. 미국에는 엄청나게 당혹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 트럼프 얘기 트위터는 방금 읽었습니다. 어, 그래서 he suggested without providing evidence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은 채 uh, that made in voting 우편 투표라고하는 것은 would be susceptible to foreign interference. 외세의 개입에 취약하다라고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런 사실을 suggested 시사했습니다. 이 말이죠. The Democrats. 자, 민주당원들은 첩 Of, uh, 이것에 관해서 얘기를 하죠. A foreign influence in voting. 투표에 있어서 외세 의 개입에 대해서 민주당원들이 자 이건 지금 트럼프가 다운표로 인용한 거예요. 에, 말하고 있는데요. But 그러나 they know, 그들은 압니다. That mail in voting. 우편물 투표라고 하는 것은 is an easy way. 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For foreign countries to enter the race. 외국이 race는 여기 대통령 선거죠. 그 선거 race에 개입할, 쉬운 방법이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민주당원들, 걔네들도 안다라고 그는 말했단 말이죠. Uh, Mr. Trump also said, 트럼프 또한 말했습니다. Postal voting, 자, 우편 투표라고 하는 것은 was already proving to be a catastrophic disaster. Uh, 이미 uh, 정말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편투표는 이미 재앙이 되고 있다고 라 증명하고 있다. In areas, 어떤 지역에서 Where it was being tried out. 그것이 시도된 지역에서 이미 재앙이 되고 있다. 이런 거죠. 실제로 이게 우편투표란 것이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부정투표로 활용되고 있는 증거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트럼프의 얘기가 일리가 없는 건 절대 아니죠. 자, In June, 2월에 뉴욕. 뉴욕은 allowed voters 투표자들에게, to vote by o s t o v o u t e d y p o s presidential c a n d i d a t e 했어요 뉴욕주는 그랬는데 i n t h e d e m o c r a t i c p r i m a r y p o r t h e p a r t y s presidential c a n d i d a t e 그러니까 그 당의 대통령 입후보자를 위한 민주당의 예비선거에서 우편 투표를 허용했던 것이죠. 그러나 t h e r e h a v e b e e n l o n g d e l a y s 그러나 오랫동안 지연이 있어 왔습니다. In counting the balance, 그 투표 용지를 counting, 하나, 둘, 셋, 세는 데 있어서 오랫동안의 지연이 있어 왔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고 있을 정도다. 누가 누가 투표했는지 아직까지도 이게 알려지지 않을 정도다. 이건 사실이란 말이죠. US Media Report, 미국의 대중매체들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also concerns, 또한 우려도 있다는 거죠. That many ballots, 많은 투표용지가 will not be counted, 카운트되지 count 않을 우려도 있다는 것을 많은 미국의 대중매체들은 보도하고는 있단 말이죠. Because why? Because they were not filled in correctly. 그 투표용지가 바르게 기표되지 않았 기 때문이거나 또는 Do 타입 t have a p o s t m a r k 그러니까 이게 우편물의 직인 같은 거죠. 그 직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카운팅이 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거라는 거죠. t h 쇼 show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They were sent before voting officially ended. 이 투표가 공식적으로 종료되기 전에 그것들이 보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포스트 마크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However, 그렇지만 several other states 몇몇 다른 주들은 have long conducted votes by post 우편 투표를 오랫동안 시행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단은 이런 갈래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이번 대선의 결과에 자신이 없다 이런 측면을 부각시키는 측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질 경우에 이 대선에 대해서 불복할 것이다. 이런 식의 시각으로 인해서 이 미국의 전개는 또한번이 파일스톰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당히 중요한 뉴스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최근 1, 2주 동안 상당히 슬럼프를 많이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더 노력하고 또 마음을 다잡고 이러면서 극복해 나가려고 이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평소에 저 자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 부족하지만 어,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뉴스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